자, 가까이요. 이렇게 편집하면 되는 거지? 이렇게. 이런 게 보여지. 아빠 응. 손밖에 안 보이잖아요. 그래요. 이런 아? 게. 이렇게. 응. 짠. 짠. 짠. 됐다. 음뚫뚫 응. 음, 그런 거다. 먹 음. 음. 음. 엄마가 숯불 잘하나, 인자치는 음. 뭐, 그는강냉인 뭐, 뭐, 거죠? 음. 쌈장 예술이야. 진짜 그리면은, 원래 저기, 그때 마늘 을나 넣고 이렇 먹는 거야. <놀람> 아, 아, 예. 그니까 거기다가 내가 일부러 색깔 음. 홍고추도 넣 i 거야 I am not a 아. 이또 버섯이 오돌오돌한 거좀 넣으면 되나? 이거를 포구버섯 땄나 나온 거야. 은 거야. 그래서좀 넣었지. 앞으로는 그 그거가 꼭 사야 지그러 응. 내가 아, 떡갈비 맛있다. 아까 거기다가도 아빠 포구버섯이로 넣은 거예요. 청경채랑. 아, 위에다. 음. 아, 네, 맞다. 표고는 왜안 넣니? 아, 이게 내가 이 집을 살한 건데. 아, 잘사 놓은 거였어? 야래 맞다. 그거 할 때. 뭔카지 어디서? 집에. 아, 그, 아, 그, 사는. 이거 와서이렇 먹어, 이거. 야. 그래, 같은 집이지, 그, 그, 집이 우리 말하지요? 그래, 말하지? 끓이지않아니야 오징단이 있었어. 아니, 단 하지 말왜 네. 준다고 하는 거야? 준다는 게 아니라, 그한몇년 동안. 5천 원5 원만, 맞아? 그니까 여러 시서 갈 때는 매운탕 받아오면 집에서 다음날 함께 먹으면 되지. 그래야 음. 되는 거기다 음. 물 넣고 콩나물 넣고 이렇 해가지고. 해 먹기 좋잖아. 풀주니까 햄버거 시켜는다고하니나요 아미가 나고 이렇게 안먹었거든 맨날 안 먹어요. 먹을 아, 응. 오 먹을래. 응. 먹어야 돼. 거하게 먹는 것도 아니지. 그래. 맛있네. 와. 음. 이아 와 이거 진짜 육국물이 하고 있었잖아 매운 것도 맛있어 매운탕은 잘못 끓이면 비린내나 어각나그때해 먹을 때 탕이 하나 있어 그잖아 응. 그래서 반만 쓰고 반은 넣어놨지 엄마가 떡볶이 해 먹을 거 같다고 해서 일부러 동그라미 위만 여기다 넣고 음. 긴 거는 일부러 안 넣었어. 나는 어제 그집간 거잖아. 이거 집 사길래 어묵도 할 만다 그래. 서 나도 아 해면 되게 된다고 생각을. 응. 아 근데 엄마가 어제 떡볶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부러 동그라미 어묵 위주로 넣은 거야. 제인정어니다나 네, 인정한다. 뭐야? 해. 응. 어? 다 먹어버렸네. 하나 구워줄까? 내 거는. 이 떡갈비 니 그리 있어이해안먹잖아나해먹잖아 아, 저 독아빈이 독아아빈이그아빈이독아아빈아이아